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어,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앞서서 파이오토 g u i 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림판에 자동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선이 그어지면 은좀 심심하기 때문에 포고문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몇번 이렇게 선을 그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문은 이제 포고문을 이용할 거고요 for i in range 이 부분은 파이썬 입문에서 제가 다뤘기 때문에 별도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 저희가 동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마우스가 포인트가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래그 2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. 자 그러면은 파이, 파이 오토, g y 선호한 것을 불러와서 move2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. x좌표와 y좌표를 저희가 지정을 해야 하는 건데, X좌표는 한50 정도 넣을 거고요 Y좌표는 100 정도 설정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위치냐면요 이 화면에서 지금 현재 X좌표가 한이 정도 50 정도 Y좌표가 한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, 예,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화면을 보고요. 제 해상도하고, 여러분들 해상도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잘 한번 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duration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초 동안, 예, 저희가 나타나게 할 거고요. 그 다음, pi, auto, gi, auto, gi, 그 다음에 drag, 2 라고 함수를 이용해서 x 좌표는 한50 정도, 예, y 좌표도 50 정도 움직이게 해서 어, 선이 그어지도록 할 겁니다. 즉 여기에서 시작한다면은 이제 x 좌표 50, y 좌표에서 한이 정도 이렇게 그어지게 되는 거죠. 이렇게 그어지고요. 그 다음에 이걸 반복문으로 해가지고 어,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대로 동작을 시켜도 그어지긴 그어져요. 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섯번이 계속 그냥 제자리에서 그어지고 그어지고 그어지고 그어지고 하겠죠 예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하고요 이 선이 이어지면서 이제 자동으로 선이 그려지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x좌표는 x 플러스 x 50 이라고 하는 것을 예, 더하고요 y는 y 플러스 50을 이렇게 어, 더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반복문이 동작하는 동안에 계속 증가를 해야겠죠 근데 50하고 50으로 제가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은 여기서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끝나는 점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점을 또 지정을 해서 얘가 어, 무브를 해야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있어요. 왜 그러냐면 무브가 벌써 지정을 50, 50으로 와 있기 때문에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고 다시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. 이 코딩만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게 될 건데 실행을 할때 여러분들이 이 결과값이 실행되는 그 화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가 어, 작성된 이 화면하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놔주세요 예,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실행이 될 동안에 여기에 얘를 이제 찍어야거든요 하 이것을 찍어야, 찍어야 한번 이쪽으로 화면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이 정도에다가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과 동시에 이쪽으로 좀이 화면을 어, 그림판으로 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행하고 그림판으로 놔주시면 은 자동으로 얘가 이쪽으로 와요 제가 지점은 아까 50에 100쪽이 아니었네요. 제가 잘못했네요. 한 100에서 100부터 좀 시작을 해야겠네요. 100부터 100, 100에서 200, 100에서 200 정도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은 100에서 너무나 가기 때문에 100에서 한200 정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은 이 그림판도 이렇게 삭제하고, 그 다음에 시작을 할게요. 아시면은 이 정도죠. 잘못 계산했네요 제가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그 다음에 넷그 다음에 다섯 이렇게 해서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move to 하고 drag 함수라는 것만 이용해서 이제 뭐 네모칸도 그럴 수 있는데 네모칸은 drag 라고 하는 함수가 또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뭐 이름을 한번 써 보셔도 되겠죠 이름을 한번 써 보셔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림판으로 자동으로 어떤 글씨들이 써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또 이것을 이용해서 이 자동화 마우스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 자동화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사례들을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